저번에 제가 진짜 불쑥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오늘 또 그때 못다한 얘기 또할 예정이에요 오늘도 친절하게 해주실 까요 아, 예, 그럼요 <웃음> 예. 이번 시간은 앙지안니의 아시나용 시간인데요 저번 영상에 댓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도또 특징적으로 잠을 못잘 정도로 아픈 분들이 많이 와요 사실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잠을 못잘 정도로 아파야 오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혈관은 정확하게 온도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아 혈관이 온 도대체 네. 그, 네. 아, 아, 비 비런 그 늘어나 가지고 늘어나서 제가 인터뷰 오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왔어요 40대 후반 남성분인데 보니까 딱 눈으로 봤을 때는 하지정맥류인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저림및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음. 결과가 뭐 잠복성 하지정맥류란 어떤 건가요 보통 여러분들이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시는 게이웃자라는게혹이란 뜻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혹처럼 불룩불룩 튀어나온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안에 사실은 원인정맥의 역류가더 중요하고 겉으로 튀어나온 혹 같은 거는 없지만 검사상 역류가 보일 때 그걸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하죠. 그 잠복성 하대정맥류에 대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혈관이 겉으로 돌출되는 사람과 겉으로 돌출되지 않는 잠복성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역류가 있어가지고 가지 쪽으로 돌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래서 시간의 차이죠 나오기 전이구나 사실 음 나오기 전이 더 심합니다 불룩 튀어나오면 이제 압력이 좀 그리로 튀어나온 부분을 통해서 압력이 떨어지니까 통증이라는 게 결국은 압력에 의해서 그 감각 신경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뭐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듯이 마찬가지로 그때가 제일 더 통증을 많이 호소하죠 오히려 블룩블룩 튀어나온 분들은 별로 아프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미 난 나왔어 뭐 약간 끝났어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예. 튀어나왔으면 통증이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있어도 아 근데 이제 심부정맥혈전증에 다섯 배가 되고 푹 파이는 괴양도 생길 수가 있고 변색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오히려 늦습니다 빨리 치료해야죠 오히려 그 튀어나오기 전이 하는 게더 네. 좋다고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병은 초기에 다 잡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네. 그 다음 질문 잠복성 하지정맥류 왠지 병명이 잠복성이 들어가니까 조금 무서운데 뭐 느낌은 실제로 어떨까요? 이제 하지정맥류는 이제 조기에 치료를 잘하면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자분이 한번 또 이렇게 잠복성이란 말에 의문을 표시하던데 잠복성이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잠복성 결핵도 위험하듯이 음... 그 잠복성이란 게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무서운 병도 아니니까 무슨 뭐 암이라든지 그런 병에 비해서는 그냥 가벼운 병이니까 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진단받으시고 가볍게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그 잠복성 하지성맥류의 뭐 특별한 증상 같은 거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동증이겠죠. 잠을 못잘 정도로 다리가 붓고 쥐 내리고 다리가 열감이 있거나 가렵거나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리가 시리다는 분도 있고요. 뭔가 다리가 불편하면 이거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하면 바로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연체효과를 네. 꼭 가야 되는 요 네. 보통은 되게 이제 다리가 무겁거나 불편하면은 되게 정형외과나 이제 통증외과를 가겠죠. 이제 거기에서 치료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맥류를 의심을 해야 되고요. 요즘은 다른 과선생님들도 그걸 많이 이제 인지가 돼가지고 많이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러니까 약간 뭐 아픈데 통증과외과를 갔어요. 근데 근육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정형외과를 갔어. 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난 다리가 너무 잠이 못잘 정도로 저리고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 흉부외과를 생각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또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한 멘트입니다. 네. 예. 똑똑해 <웃음> 보이시죠? 아, 제가 좀 생각보다 똑똑해요. 제가 좀환자은 영상 보면서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자기가 원래 발냄새가 안나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네.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좀 냄새가 난다고 하시던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변화죠 변화 아. 이게 이제 발냄새란게 결국은 왕성한 어떤 젊은 사람들이 발냄새 많이 나잖아요 아 네. 네. 정맥순환이 잘 되니까 심진 대사가 잘 돼가지고 땀도 좀 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무슨 균이 서식해서 나는 게 발냄새인데 부사담화라고 좋은 현상에 생기는 부작용을 아 할수 있는데 발냄새 자체가 병은 아니죠 젊고 건강한 체육인들한테 또 발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은 발냄새가 나중에 개선되겠죠? 잘 씻으시면? 아, 아, 그거는 이제 또 그거는 또제 전공이 아니라서 발냄새 <웃음> 전공은 <웃음> 또 누가 운영을 해야 될까? 그거는 좀 애매하네요. 좀. 어쨌든 뭐 왕성한 세포 활동으로 인한 발냄새니까 건강해지셨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겠네요. 저는 족구 전문의도 이거 그거는 좀 이게 또 의학의 하나의 또 틈새네요. 네. 제가 또 원장님에게 또 그걸 드렸네요. 아, <웃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 그런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나요? 그런 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근데 우리나라... 안 씻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웃음> 잠복성 하지정맥류 환자 중에서 기억나는 환자는 아니면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일단 겉모습이 깨끗하기 때문에 크게 기억나는 부 분은 없고 교포분이신데 양쪽이 그냥 완전히 공룡다리처럼 그때 말로 제가 이제 수술을 초창기라서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칼로 제거하는 고행정맥 절제술이라는 방법을 해서 뭐 수술 시간이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방법을 바꿔가지고 미국 닥터하고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논해 본 결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위에 원인을 막아주니까 이때는 자연적으로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훨씬 더 결과가 오히려 좋더라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6 5세대는 이제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한 7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뜸까지 떠가지고 감염돼가지고 이양 무릎이 완전히 그냥 뭐 눈을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치료가 예, 됐구나. 뭐 그렇죠. 사실 또그 화상을 입혀가지고 감염되는 건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옛날에 그 1800년대 크림전쟁이라고 있어요. 그때는 피가 나올 때 이렇게 런 기름을 부어가지고 지혈을 했어요. 그 환자분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상처 요만한 게아무지 않는 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수술하고 이제 바로 다음날 바로 좋아지는 걸 보니까 그것도 그 염증도 금방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좋아지는 걸 보고 아참큰 보람이다. 그런 느낌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쭤볼게 다리의 강을 유지하는 그 불법이 오래 서 있는 걸 피해야 되고요. 피치 못하게 오래 서 있을 때 일단 치발 운동,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 좀 그리고 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의료용 압박 스타킹 일명 뭐 스튜어디스 스타킹이라고도 했어요 어, 그때 당시? 네. 음. 좀김 실장도 옛날에 그 비행기 사무장을 했지만 그때도 많이 신었죠 근데 뭐 일부 회사에서는 그걸 미용상 못 신게 한다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랬나요? <웃음> 아, 그 아마 내가 듣기로 <웃음> 경쟁사에서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넘어갔다도 <웃음> <너무> 만주인이. <웃음> 좀 프리하게 한 회사가 오히려 망하는 그런 경향이거요 <웃음> 뭐, 신명을 이야기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웃음> 어, 네 오늘 이렇게 그 아이의 플라뷰티 김승진 원장님과 두 번째 잠복성 하지정맥류까지또 속속들이 다캔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원장님한테 이렇게 원장님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김승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도 너무 친절하고 또 재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웃음> 네. 그러면 아이의 플라뷰티 다음에 또 재밌고 아주 유익한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앙지언니 아이의 플라뷰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누르라고. <웃음> 오늘 어땠어요? 어, 오늘도 원장님이랑 진짜 재밌게 인터뷰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나니까 음. 더 원장님이 또 가까워지고 <웃음> 편해진 것 같아서 약간 속기이더들은것같아요 음. 블라인드티 세 번째에서 만나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예. 바이바이.